안녕하세요. 저는 지금 태국 치앙마이로 가는 중간에 경유지인 마카오에 도착해 있습니다. 오늘은 제가 비행기가 늦은 비행기였어가지고 많이 찍은 게 없어요. 그래서 오늘도 아마 짤막하게 심정만 전달해 드리고서 끝내려고 합니다. 진짜로 출발해버렸어요. 사실 아직까지 막 실감이 나진 않는 것 같은데 저는 세계 일주가 마냥 설레기만 할줄 알았는데 또 그건 아닌 것 같아요. 역실 익숙한 장소, 익숙한 사람, 익숙한 문화로부터 이제 완전히 낯설고 새로운 곳에 내던져진다는 게 음, 약간 무섭기도 하고, 되게 복잡 미묘한 감정인 것 같아요. 앞으로 1년 동안 익숙한 곳에서부터 멀어진다는 게아 그리고 제 2019년 슬로건이 익숙함을 봤다 거든요? 사실 지금 이 세계 에 출발한 것도 익숙함을 벗다에 어떻게 보면 실천이긴 한데 제가 오늘 또한 가지 실천을 하고 왔어요 아무튼 오늘 기록은 끝! 그럼 내일 봐요